저희가 바로 이제 저희의 이야기를 소재로 나오는 이제 포켓툰의 다시 한번 사랑해줘를 이제 인터뷰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죠. 톱스타 아이돌이었던 저희가 이제 평행 세계로 이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무명 밴드가 되어버린 이야기. 악기를 다룰 줄도 모르던 애들로 변하는 거예요. 할줄 아는 춤출 수 밖에 춤이랑 노래 밖에 못하는데 네. 이제 악기를 잡어야 한다. 얼마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음. 스토리를 짤때 저희들 실제 성격과 조금 최대한 비슷하게 해 주시려고 저희들 뭐 실제 행동이나 아니면 숙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여쭤 보셨어요. 성향들이 조금 묻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캐릭터들이 네. <웃음> 네. 너무 좀 실제보다도 더 멋있게 나와 가지고 어, 12, 아, 1이2 등신이야. 12 등신. 어떻게 할까? <웃음> 아, OST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앨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오이, 그 BGM으로 실리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 그림을 보면서 음악을 같이 감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냥 듣는 거랑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작업을 할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고,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아, 저러면 이제 포켓 토스를 통해서 저희 이렇게 포켓 소켓을... 토는 만들 수 있어서 뜻깊고 행복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위였습니다 위! 트 지금까지 트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그럼... 안녕! 바이바이!